할수 있습니다. 오줌말로는 그건 수단이죠. 방편이죠.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까 20개, 1 8개는 이제 2 0개 부파 가운데요. 이렇게 이야기 해볼 수 있을까요? 정이 본질적인 것인가? 뭔 아비달마가 본질적인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당연히 상적으로는 뭘까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경이죠경이야말로 부처님 말씀 아니가? 근데 그 경전의 말씀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설이란 겁니다. 그야말로, 방편시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라고, 어? 암경에서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섭이라고 하는 그, 카샤파요? 그 장자가, 그 어, 누굽니까? 어, 뭔가 어떤, 날 좋은 날. 어? 날 좋은 날뭐 수풍 나와가지고 마지 기녀들을 데리고 수풍 나와가지고 마시고 놀다가 기녀들이 자기 폐물하고 다 같이 도망가버렸어 그래서 막찬이라굴러버렸다 그 마침 부처님한이 왔어 부처님께 "아, 그러, 그러한 여자 못 봤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자라 찾아라 그 여자를 찾기보다는 자를 찾아라 자가 있단 말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데서는 오로지 무아를 설해 여기서는 자를 설하셨고 는 여기서는 무아를 설하셨어 또도체 뭐, 한계같지가 않아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 것인가? 그것의 진정의 뜻을 밝힌 것이 아비달마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비달마는, 아비달마 역시 궁극적인 것인데, 궁극적인 아비달마는 바로 깨달음인데, 우리가 좀 접하고 있는, 이제,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 아비달마, 아비달마는 세 단계의 발전을 거치는데, 어쨌든 전부 다,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말로 된 겁니다. 세속 아비달마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목적일 수가 있을 것인가? 아비달마가 궁극적이라고 하는 학파는 설일체유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량부라 하는 부파가 있는데요. 아까 설일체유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설일체유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도전한 이식개 부파 가운데 도전한 부파의 이름이 경 경량부... 저... 구사론의 저자는 세친 바스반드란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구사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유부학설을 밝힌 것이 아니고 경량부의 학설로서 유부의 학설을 스릴체 유부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정통유부에서는 스릴체 유부 스릴체 유부를 줄여서 유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유부, 이슬유자에 유부 정통유부에서는 구사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텍스트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까 경량부의 학설로서 비판적으로 설명했거든요 경양부로 가는 학파 이름이 부파 이름이 바로 경을 양으로 삼는 부파인 뜻입니다. 경을 양으로 삼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아린다 말이죠. 그 근거 우리가 보통 젠다 그죠? 저울 저울. 경을 지식의 근거 양자는 보통 지식의 근거를 뜻입니다. 지식의 근거 경을 지식의 근거로 삼는 그렇게 그러니까 아비달마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에 반해서 스루즈 유보에서는 아비달마 말로 경의 진위를 해석했다. 그렇게 아비달마는 경보다 더 우선하는 겁니다. 아비달마 본질주의가 바로 실체 유부고, 경본질주의가 경량부입니다 어쨌든 그걸 다지라도 우리의 글자로 된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은 세속 아비달마 아니냐? 이에 대해서는 책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페이지요. 무루의 제일 윗줄입니다. 고 아, 그 전, 고전 그 페이지도 한번 봅시다. 25페이지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그 위에는 세간 사회가 나오고요. 그 하단에요. 그리고 이러한 세간의 네 가지 지혜. 아까 문사수하고 생득해 네 가지 지혜나 그 근거가 되는 아비달마의 여러 논서는 궁극적으로 무르의 지혜를 낳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역시 아비달마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다고 비바사사, 설일체 유부의 논서를 비바사사라고 럽니다 비바사라는 것은 논이란 뜻이고요. 아, 실제 논사들은 생각하였다. 즉, 아비달마의 여러 논서에 쓰레진 것을 들을 때 타고난 지혜가 생득해가 작용하고 그것에 의해 청문 등의 아, 그것에 의해 청문 등의 에한 후천적인 지혜가 성취되며 마침내 무루의 청정한 지혜가 획득되기 때문에 전자는 후자의 점진적인 근거가 된다. 말하자면 무루의 청정한 지혜를 본질화하는 아비달마는 불타의 참된 예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의 아비달마라 한다면 세간의 네 가지 지혜와 아비달마 여러 논소들은 그것으로 나가기 위한 방편, 적 세속의 아비달마이다. 이렇게승의의 아비달마와 세속의 아비달마. 그렇다면 승의와 세속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슬체 유부에서는요. 대비바사론을 계승한 슬체 유부에서는 자비의 방편도 역시 자비라할수 있듯이 승의의 방편인 세속 또한 아비달마라 할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음식이나 의복 자체는 즐거움이 아니지만 즐거운 명상은 즐거운 느낌이죠 그 낙수라 그러는데요 의복이나 음식도 즐거움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복과 음식을 즐거운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비달마의 조건 바로 불타 예지 무루해를 이해 판단하게 하는 힘 갖춘 것이기 때문에 세속의 재론 온갖 논서들 역시 아비달마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불설이라고 첨명한다 아비달마말로 진짜 불설이다 어, 그러면 아비달마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다 다르지 않느냐 이 학파서는 에 이런 아비달마 저 학파서는 에 저런 아비달마 다르지 않느냐 이에 대해 이게 가장 약점이겠죠 경은 그래도 오로지 설자가 설주가 부처님인데 아비달마는 여러 사람들이 설하지 않았느냐 그건 어떻게 부처님의 진이 불설더나가서 불설이라 하겠는가 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어, 27페이지입니다 이시 이정문을 한번 보죠. 구사론을 비판해서 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정리론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 한번 볼까요? 음, 발지론 등의 발지론이니 순정리론이니 곧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아비달마 전체적인 역사요. 알지론 등의 근본 아비달마는 가타연의자 등이 지었고 불타께서 그것을 근거로 사, 어, 삼으라고 설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그것들의 작자나 부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이어서 각기 그 종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땅히 경을 지식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세존 또한 안한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세친, 구사론의 작자인 세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신유부의 논사인 중견은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비달마는 그 종이가 다르기 때문에 불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 역시 그러하다 즉, 제부파의 여러 경은 표현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각기 차별이 있기 때문에 종이가 한결같지 않다. 그러므로 아비달마의 종이가 각기 다르다고 해서 불설이 아니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도리어 아비달마는 그러한 여러 경의 차별을 결정짓고 경의 요의와 불요의를 판별하는 표준적 근거이자 일체의 성스러운 교법 가운데 오로지 올바른 이치의 말씀만을 포섭하기 때문에 무르해를 본질로 삼는 요경이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안한다에게 경을 지식의 근거로 삼아 그기에 의존하라 할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비달마를 말한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해석하고 있어요. 뭐 이야기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 불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를테면 그 학적 체계, 뭔가 체계성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 체계성, 의미를 밝혀서 체계성을 밝힌 것이 바로 아비달마다 그렇게 아비달마 의미를 통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자체가 바로 깨달음은 아니기 때문에 아비달마의 목적은 바로 무루의 해입니다 대개 아비달마는 세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칩니다 대성의 어떤, 어떤 논이 그러하죠? 했던가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야. 어쨌든, 부처님이 했던 말씀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한줄한 한 줄을 설명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그보다도 먼저 음, 30 페이지요. 일반적으로 아비달마 논서는 세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친다. 단계 의첫 번째는 어쨌든 아비달마적 경향을 띄는 경쟁이라 할수 있다. 아. 오늘 남아 있는 경원시 초기 경전요. 이 초기 경전은 아니 북전에서는 아함경, 남전에서는 뭐 리카이라 그러는데 아함경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요? 뭐길다고 장아함경, 중간 중간 양이라 해서 중아함경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설들이 비슷기다해서 잡아함경 그리고 어, 법수라 그러죠 1, 2, 3, 4뭐 법수, 법수가 위주가 되는 것이 정일아함경 그런데 혹 잡아함경이라고 하는군요 비슷기다 그러는데 잡 아함경 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성이 뜻이고요 어쨌든 아함경, 잡 아함경 네 가지 아함경 중 하나입니다 뒷섞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뭐죠? 오온 12처 18개 12연기 이렇게 오온은 오온 대로 12처는 12처 대로 또 무아를 설하해서 무아를 설한 대로 쪼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정리해서 설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야말로 산설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세 경전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뭔가 그렇게 정리되어서 편집됐다는 거예요. 그것 또 아비달마의 원형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아, 요것은 이런 식으로, 이것은 요렇게, 이건은 요렇게, 뭔가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경전에서 분류가 돼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혹은, 어, 장암경에 중집경 혹은 십상경이라는 중집경에서는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하는데 1, 2, 3, 4, 5, 6, 7, 8, 9, 10 불교에는 법수라 숫자가 많이 들어가죠 삼법인, 사성제, 칠각지, 팔정도 뭐 1, 2, 3, 4 숫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1에 해당되는 것을 쪼록이 정리하고요 2에 해당되는 것을 쪼록이 정리하고요 이렇게 정리한 거 부처님이 이렇게 정리해서 설할 이유는 아무 없었거든요 것을 정리했다는 것, 이미 정리한 것, 이 아비달마의 원형입니다. 아니면 부처님 자체가 다시 당신 자, 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의 방식들이 많은데, 부처님의 논의 방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걸 뭐 슈트라 그러죠? 슈트라. 이걸 정의라그 합니다. 일반적인 말씀, 산문의 말씀, 혹은 뭐 개송도 있죠? 개송. 풍송이라기도 고요 혹은 뭐, 뭐, 그냥, 즉흥적으로 설하신 설법, 우당라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시로, 뭐, 쉽게 말하면 시로 설하기도 하고, 사문으로 설하기도 하고, 혹은 옛날 이야기로 설하기도 하고, 전생 이야기로 설하기도 하고, 아니면 철학적인 논의로 설하기도 하고, 아니면 밥, 아면 문답으로 설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슬법 양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슬법 양식을 1 2분교로 하기도 하고, 혹은 뭐, 9분교로 하기도 하죠. 12, 부처님의 슬법 양식이 12가지가 있습니다. 전생의 이야기를 설하기도 하고요, 자타카, 혹은 비유로만, 오로지 비유로만 설하기도 하고, 심층적인 문답 형식으로 설하기도 하고, 그걸 방광이라, 방광이라 합니까? 이 뿔야? 방광, 대방광불 하고, 바로 방광요. 그 중에 하나가 1 2분기 중에 하나가 우파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파대사, 우파대사, 혹은 또 다른 말로 아비다르마 합니다. 아비다르마. 뭐 다른말에 대한 해석, 우파대사도 논의 이것 또한 아비달마입니다. 어쨌든 아비달마의 원초적인 형태는 경전상에서 발견될 수 있고 그게 단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음, 다음에요. 30페이지 그 중, 하단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은 이제 독립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입된 형태. 그거 보면 뭐 지비문종론, 법원종론 이런 논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지비문종론, 법원종론, 논입니다. 아비달마입니다. 논들은 경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경에서 했던 것을 그냥 그야말로 정리. 마음 같으면 마음을 쪼록 정리하고요. 세법 같으면 세법을 쪼록 정리하고 그것이 다음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그야말로 이제 이런 정리 단계를 떠나가지고 혹은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 경구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을 떠나서 그야말로 하나의 새로운 사상체계 사상체계를 가지고 논을 작성하게 됩니다 어, 이야기좀 산만하면 다시 정리하면요 처음에는 어쨌든 부처님 경전 속에서 아비달마적인 요소를 찾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 비록 아비달마라고 하지 만서도 그것 또한 부처님의 그 경을 단순히 정리한 것에 불과한 아비달마 경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아비달마 어, 경전을 어떻게 정리하냐? 화암경이나 법화경은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런데 암경은요 자방경마다도한 1300가지가 됩니다 반경이나 가지고 아주 짤막짤막합니다안경들은 자반경은 아주 짤막짤막합니다 아주 짧은 경전은요. 요런 페지수로 한4분의 1페지도 안되는 아주 짧은 경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경전들을 일를테면 분리별로 정리한 것. 두번째는 그 말씀을 말씀을 불타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한줄 쓰고, 아, 요것을 떠서 무엇이다. 한줄 쓰고 뜻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단순, 단순한 해석. 단순한 해석이요. 세 번째 단계 오면은 더 이상 말씀의 해석도 아니고, 정리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의 독자적인 체계를, 비성정결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비성정결을 체계를 갖춘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형성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그 대표적인 그 논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남방고 32페이지요 대표적인 아비달마의 논서 남방상자부의 논서가 있고 오늘날 남아있는 게 아까 뭐라 했죠두 가지 있다 했죠 하나는 남방상자부의 논서 하나는 북방설일체유부의 논서 마, 남방상자부는 그냥 넘어갑니다 거의 1대1로 대응합니다 항시 근본 아비달마 아주 진짜 그 후세 아비달마에 기본되는 근본 아비달마에는 항시 곱가지 있습니다 그걸 아비달마 7론이라 그러는데 칠론 난방상자부에도 7가지가 있고요. 유부에도, 스릴체 유부에도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본론이다 하기고요 근본 아비달마, 본론. 집이분 종론, 법원 종론, 시설 종론, 식신 종론, 개신 종론, 품종론, 발지론. 이게 근본 아비달마입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 조금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비달마들이 좀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실론을 종합해가지고, 종합해서, 불교는 항시 아, 경전으로 있지 않습니까? 집성, 뭔가 집성정광, 환경도 그렇고, 법학경도 아, 그렇고요. 어느 날한 시기에 승립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고, 거기다 자꾸 부과되고, 부과되고, 부과되고, 부과되고, 나중에 마침내 하나의 완성, 완성된 경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비달마도 마찬가지로, 항시 뭔가 종합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다시 뭐라 하죠? 엑기스라 합니까? 그 요약 요약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종합과 요약을 반복하면서 사상의 볼륨을 자꾸 넓히 나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불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부처님 시대도 이미 불교만 있는 게 아니었고 아비다마 시대는 물론입니다 인도 원래 있는 불교 자체가 인도에서 정통파는 아닙니다 반전통입니다 인도의 전통은 힌두교, 혹은 우파니샤드 배단타락과는 학파였고, 힌두교죠. 불교는 사실은 반전통. 중국으로 치면은 중국 주류의 전통은 유교입니다. 그에 반해서 뭐 도교라든 도가라든 항상 이건 반전통이죠. 마찬가지 불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시대 때 불교만 있던게 아니고 다른 여러 학파도 있었고, 불교 학파도 있었고, 그 밖에 불교 밖에 흔히 외도라고 표현되지는 외도. 인도의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할겁니다. 비판이 온단 말이죠. 그런 비판과 질문에, 도, 그런 도전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불교가 자꾸 이제 폭이 이제, 이제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음, 아비달마 양이 원체 많으니까요. 숫자가 원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앞에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